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살다 보면 요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집착하듯이 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아마 전남친과 전여친에 대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지고 있다는 것은요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인정된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이 아니고서야 알 수가 없겠죠 심지어는요 그 사람 본인도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거든요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 거지만요 맞출 수는 없는 거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요 자기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다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가 좀 한가했던 어느 날 아침에는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날 저녁에는 요 몹시 바빠져서 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내가 했던 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그리움이 맞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수도 있죠 또 그가 어떤 날 아침에 나와 사귀던 기억들이 떠올랐는데 그 기억들 중에 내가 화내고 힘들게 했던 게 생각나요 그러면서 나와 헤어지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을 또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직후에 요 갑자기 나라는 사람이 잘해줬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부터는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줬었는데 하는 아련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나는 이 사람을 잊기로 했는데 자꾸 좋은 생각들이 침범하면서 자기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애써 또 지우려고 하거든요 예전에도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 다시 만나서 후회했었잖아 정신 차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가 이런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갈수 있다는 건데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에 대한 내 생각의 흐름도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 생각을 내가 잘 모르겠어서 그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 그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의 흐름을 가져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분명히 그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전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지가 좀 됐는데 그 이후로 나는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해오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몹시 궁금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고민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봤어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전화를 하게 됐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그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를 좋아하는 마음 상태에서 그랬을 수 있죠 혹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그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건 맞겠죠 단순히 궁금한 정도였다면요 전화를 걸어볼 용기까지는 내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고 있는 그 순간 나는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변해요 아까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덜 좋은 마음으로 변해요 혹은 덜 좋은 마음으로 변해야 한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때까지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안 해오면요 그를 좋아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를 원망하기 시작하거나 그에 대한 실망감이나 나 혼자 착각했다는 라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 생기면서 그에 대한 애착이 확실히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전 남자친구가 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춰보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내 기분을 맞출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전화를 했을 때 그가 일부러 안 받았던 거라면요 어쩌면 그는 거만하게 확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얘가 아직도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여전히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나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저녁 때내 마음이 변한 건 모를 거라고요 자기만의 이런 판단으로 거만해졌던 남자친구가 그 다음날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제 전화했었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내가 기뻐할 줄 알았나 봐요 아니거든요 난이 남자의 이런 행동이 짜증나고 불쾌해졌어요 그래서 반가운 기색 없이 오히려 퉁명스럽게 대하게 되죠 혹은 나도요 그 사람이 걸려오는 전화를 안 받아 버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진짜 바뀐 걸 수도 있고요 안 바뀌었는데 바뀐 척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 남자도요 자기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지만요 내 상대방도요 마음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할 거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할 수도 있겠죠.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정말 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범하고 있는 진짜 오류는요. 내 상대방이나 내 마음이 어느 한 가지 상태로 멈춰 있거나 한 가지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기도 하고요. 밉기도 하고요. 그립기도 해요. 생각이 날 때도 있고요. 안날 때도 있어요. 이게 팩트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궁금하다고 하는 그 궁금함은요. 순수한 의미의 궁금함이 아니라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예측하고 그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절대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왜 궁금하신 걸까요? 그가 나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잡아 보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혹은 기다려 보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가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젠 그를 정리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 전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까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궁금해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 궁금함은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소될 수도 없는 걸 거예요. 그리고 계속 궁금함만 가지고 있다 보면요. 해소되지 않는 벽에 부딪히면서 계속 나는 그에게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런 모습을 내 스스로 발견하면서 내가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있고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나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그의 마음이 어떤지 그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가 대답을 해준다 하더라도 100% 알 수가 없는데요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마치 조물주라도 되는 마냥 그의 마음을 깨뚫어 보고 싶은 거라면 그건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혹 내가 어째서 그의 마음을 정확히 맞췄다 하더라도요 그 맞춘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될 거예요 나는 또 현재의 그의 마음을 맞춰야 되거든요 또그 현재를 맞춘다 하더라도 그 맞춘 순간은 또다시 과거가 되겠죠 결국 나는 그렇게 헤어날 수가 없을 거고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 생각이 든다면요 차라리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이겠지라고 생각하거나 그도 이래저래 복잡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정답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